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이 사람하고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잘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자꾸 궁금해져요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찾아보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다 보면 요그 가능성을 좀더 높여보기 위해서 나와 비슷한 경우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자꾸 찾아보게 될 거예요 어떤 커플이 재회를 했대요 근데 그 커플들은요 우리보다 만난 기간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재회가 된것 같아요 우리보다 오래 만났으니까요 근데 어떤 커플은요 또 우리보다 짧게 만났어요 그런데 또 그래서 재회가 된것 같아요 오래 만난 커플 짧게 만난 커플 어떤 커플이 재회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는 내 남자친구하고 5년을 만났어요 추억도 참 많고요 서로에게 공들인 시간도 길었어요. 그 시간이라는 것이 참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서 지금 이 사람과 헤어져 있긴 하지만 어쩌면 그래서 이 사람을 또 쉽게 지우기도 어려운가 봐요. 그러면 우리는 요 5주를 만난 커플보다는 제외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또 다른 나는 요내 남자친구하고 5주를 만났어요. 지금 비록 헤어지긴 했는데 우리 제법 잘 맞고 잘 가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헤어지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을 돌릴 만큼 우리 사이에 추억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요. 나도 애써 돌아봤는데 나에게도 그런 기억들이 별로 없기는 하네요. 그리고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니까 어쩌면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한 것 같은 느낌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단지 시작도 해보기 전에 끝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나에게 미련으로 남나 봐요. 5주를 만난 커플과 5년을 만난 커플 여러분들은 어떤 커플이 더 제외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각각의 상황들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5년을 사귀었던 커플들에게 무기가 될수 있는 부분은요 오랜 시간이라는 것과 그 시간 동안에 쌓았던 추억들 그리고 그 안에 정들었던 마음들 그리고 서로를 많이 알고 있다는 점들이겠죠 이렇게 보니까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치도 분명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요 막연하게 오래 만난 커플들이 제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느낌 때문에 요 5주 동안 만난 커플들은요. 우리는 그런 추억이 없으니까 그렇게 5년을 만난 커플들보다는 장점이 많이 없으니까 상대방과 잘될 가능성이 많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후폭풍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는 라 느낌이 더 많이 든다고요. 그런데요. 5주를 만난 커플들에게도 분명 무기가 있거든요. 적어도 5년을 만난 커플들처럼 서로에게 익숙하지 않고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5주 정도만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을 돌려내면 내가 생각보다 허전함이 크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게 단점이지 어떻게 무기가 될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할까요? 5년을 만난 커플은요. 그 5년의 시간을 돌려내는게 너무 버겁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재회를 원하는 사람이요. 5년을 만난 커플들보다는 요 이별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요 5년을 만난 커플들은 요 상대방과 이별을 하고 나서 찾아 드는 그 허탈감이나 괴로움이 5주를 만난 커플들보다는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재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내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는 어떤 시기가 됐을 때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5주를 만난 커플들이 훨씬 쉬울 수 있다고요 5년을 만난 커플은 요 생각보다 괴로워서 빨리 지칠 수 있겠죠 이런 각도로 생각을 해보면 요 5주를 만난 커플이요 5년을 만난 커플에 비해서는 무기를 갖고 있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이걸 다시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그렇게 5주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허탈감이나 괴로움이 많지 않은 것처럼 내 상대방에게도 그게 그리 크지 않아서 제외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작을 수도 있어요 또 이와 마찬가지로 5년을 만난 커플이요 이별하고 나서 그 허탈감과 괴로움이 크기 때문에 버티기 힘들기도 하지만요 내 상대방의 감정도요 그게 버티기 힘들 정도로 괴롭고 아프기 때문에 다시 재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후폭풍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5년을 만났던 커플에게는요 서로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거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 공허함을 서로 견디지 못하니까 감정적으로 다시 찾게 될수 있겠죠. 근데 5주를 만난 커플은 요 그런 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제외할 확률이 적을 것 같죠 그래서 불안하고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은 커지고요 점점 희망은 없어 보인다고요 그럼 이것도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5년을 만난 커플은 요 5년 내내 좋았던 게 아니라요 5년 동안도 싸우고 아팠을 수 있겠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프고 싸웠던 기억도 분명 많을 거예요 3년이 됐을 때 이 사람과 그만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워서 4년을 한번더 달려봤었고요 4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워서 또 참고 견디면서 5년까지 왔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그렇게 아까워서 보내 왔던 시간이 이제는 더 이상 허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별을 선택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아까웠던 시간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인내했던 생각들이 나중에는 요 정확한 확신으로 이별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라 확신으로 굳어졌을 수도 있죠 내가 여태 5년 동안 이 사람과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5년 동안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해볼 필요 없이 이렇게 이별을 하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을 수도 있다고요 그에 비해 오주를 만난 커플은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도 못하고요 단지 설렘과 두근거림에 치중하면서 만나왔거든요 그 감정적인 표현들을 서투르게 하다 보니까 이별이 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작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헤어지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확신을 갖는 것은 또 애매한 상태예요. 자기가 내린 결정이 맞는지 아닌지 자기도 좀 애매하다고요. 그러다 보면 자꾸 헷갈리니까 어떤 순간에는 요 조금 더 가볼 걸 그랬나라는 미련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아쉬움들이 요 점점 후폭풍처럼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주를 만난 커플 입장에서는 요 5년을 만난 커플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참 부러웠는데요 5년을 만난 커플 입장에서는 요 5주를 만나고 헤어진 커플들이 오히려 더 부러울 수도 있다고요 5주를 만났던 커플 입장에서는 요 내가 5년을 내 남자친구하고 저렇게 만났더라면 나는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부러움이 있고요 5년을 만난 커플 입장에서는 요 5주를 만난 커플들을 보면서 내가 5주째 그렇게 만나고 있다면 난 아마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라는 부러움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지금 나는요. 재회를 바라고 있어서요. 그러한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사실은 힘을 내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커플이 사귀었던 기관과 비슷한 커플들을 자꾸 찾아보려고 해요. 내가 5주를 사귀었던 사람이니까 5주 정도 연애하다가 재회했던 사람들. 내가 5년을 연애한 커플이라면요 5년 정도 만났다가 이별하고 재회한 커플들을 찾아보겠죠 근데 그거 찾아봤는데도 요내 불안함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어찌됐든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니까요 결국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요 해보고 싶은데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요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함이거든요 그 불안함을 좀 없애보려고 찾아보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고 는 있는데 정작 불안함은 전혀 해소되지가 않아요 어쩌면 5년을 연애하다가 헤어진 커플은요, 5주를 만난 커플들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면서 내 마음의 평온함을 얻어야 할 거고요. 5주를 연애했던 사람들은요, 5년을 만난 커플들의 단점을 보면서 마음의 평온함을 얻어야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렇게 우리는 희망적인 것들을 자꾸 끌어모아야 이 재회라는 어렵고 힘든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용기라도 갖추게 될 거예요. 5주의 커플을 보든 5년의 커플을 보든 어떤 커플에서도요, 내가 희망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좋겠죠 나와 다른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이야기는 아니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건 결국 나에겐 독이 되는 것 뿐일 거예요 어찌됐건 나는 지금 가보고 싶거든요 그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요 불안함을 해소해야 되고요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요 긍정적인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벌써 불안하고 지쳐서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이 불안함은요 결국 잘되기 전에는 해소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난 해소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좀 줄여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에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이 내 안에서 찾아 보시라고요 내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나는 그게 내 장점인 줄잘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단점들을 나는 장점으로 생각하고요 계속 부러워하기만 하면서 나를 지치게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둘의 관계는 요 잘되거나 끝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걸 미리 정해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명확한 것 하나는요 내가 가보고 싶다고는 하면서 계속 불안해하고 힘든 순간들을 내 안에 집어넣고 있다면요 우리 관계가 더 나아지거나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어떤 커플들은 그게 없음에도 잘 됐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있잖아 그러니까 더잘될수 있겠지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려는 그 노력이 잘된 증거를 찾아 헤매는 것보다 내 마음에 평온함도 더 가져다 줄 거고요. 5년을 만나든 5주를 만나든 어떤 커플이든 간에 제외할 수 있는 확률을 진짜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금 아무것도 정해놓은 것 없이 마구 표류하고 있는 내 마음을 좀 차분하게 잡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